네. 네. P1의 좌표 X, Y, 라 Y, 하면 응. 일단 Y, p Y, Y, Y, Y, Y, Y, 이 Y, Y, Y, 인 벡터 Y, Y, Y, Y, 음. 뭐 이, 이 벡터는 a 이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? 아니면 그냥 영마 위치벡터가 이런 벡터라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? 문자 안 쓰고? 어 그냥 요요 정도만 써도 돼? 네. 상관 없어. 인 벡터와 수직이다. 그렇지. 그리고 아니죠. 인 벡터와 이루는 각이 4분의 음? 파이이므로 음. 코사인 4분의 파이, G, 2분의 2분의 루트 2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네. y 이다. 네. 그러면 제곱해주면,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y 제곱은 2분의 1이고, 네.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y 제곱,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? 뭐라고 나올까? 아, 오케이. x 제곱은 y 제곱이다. 이까지 음. 하고 음. x 원제곱 마이너스 마이저 음. 그 다음에 또